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생보 자동 감액 규정에 대하여 상법 651조, 655조 적용되어 감액 없이 재사망보험금은 보책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99호다 41643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적 주장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비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 한도나 보상 비율 이내로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보험금 가입 한도나 보상 비율 중에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 한도나 보상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상법 제6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고 만일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없이 자동적으로 원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위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 663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비록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측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한 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비적 주장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의 고증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사건보험약관 제13조에서는 회사는 책임계실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 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실로부터 5년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원고 스스로 계약 취소권의 행사를 민법 제 147조의 규정보다 자기에게 불리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이 원고가 피고의 기망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경과되었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위 의사표시는 이 사건 약관상의 취소권 행사 기간을 도과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